기본 원칙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생략숙기 중에 어떤 기본 원칙이냐면, 어 수호는 앞의 긍정물을 받습니다. 이쁘 수호라는 것은 나오죠? 만약에 그렇다면, 이쁘 낫은 이쁘 낫은 앞의 부정물을 받아요. 그대로 그대로 되면 돼. 만약에 그렇다면 긍정은 그대로 주어동사 데려가야 돼. 이뿐아서 그렇지 않으면 많이 그렇지 않으면 여기 분명 알겠지만 우리는 뭐라고 나왔죠얘기치 않은 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준비했다라고 나왔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면 았 이렇게 되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 았 여기를 봐야 돼. 시제 맞춰줘야 돼. 여기 봐봐. Would have pp 나왔습니다. 여러 번 죽었을 텐데 여러 번에 걸쳐 죽었을 텐데 지금까지 우리는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걸알수 있지 가정법 과거 완료다 여기도 뭘로 붙여야 돼? 이고 나서 다시 붙여가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정문을 그대로 만들죠주동사 그대로 살려줘야 돼 이렇게 이렇게 살려줘야 돼 만약에 우리가 뭐 아, 부정은 안심 들어가야 되니까, head not prepared, 이렇게 써야지. 같이? 어, prepared, a l l o w e for, 어쩌고저쩌고. 자, 오분이야요거만뺀 거야. 요거만 있구나. 알겠어? 시점 안춰줘야될거 아니야. 그래야지 가정법 과거 알려가고. 뒤에 주절이 가정법 과거 알려니까 조건들도 가정법 과거 알려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가졌고, 과거, 완료가 그대로 나와주셨다. 흔히, 정리되요. 만약에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준비했더라면, 준비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즉, 준비하지 않았더라면요. 알겠어? 예상치 못한 일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하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죽었을 텐데.